오늘 50쪽 이지요? 50쪽 택배 상륙교할 차례지요 상륙은 성포부하니라 물륜사코 자읍구 명이니 정이라도 인하니라 굴황토하야 정두이성성이 여치도의 정두이성태용급태지 중에 엠판어비를 여성토 퇴비하야 북반우황야람 <놀람> 상은 태지종이여늘 유기의 이소인 처지하니행장피이라 아, 물용사는 군지소이에 능용기중자는 상하 지정이 통의 심종냐님, 금태지 장종의 실태지 도하님, 상하 지정이 불통이람 민심이 이상하야 불종기상하니 기가용나리오용지증나니닌 중기풀가용이오 방차기친근이의 고명지하니 수사소고명제 특기정이라도 역하수리니란 의문소건이 비친 그니님 대솔고명은 필자근시랍 엄청 흉정인이에 유이의하님 유정고수차제 흉인자하고 유수특정이라도 여흉인자하님 자, 푸른, 정, 흉, 이, 운, 정, 인 자, 는, 장, 비, 방, 고, 명, 이, 위, 가, 수, 리, 니, 염, 비, 풀, 유, 어, 고, 명, 야, 람 에, 그, 기, 피, 한, 이, 성, 포 고, 황, 지, 상, 이, 라. 아. 개점제 불가력쟁이오 단가 자수님 수특기정이라도역불면허술이냐람 상알성포부황은 기명이 났냐람 성포구하느니에수의명지난이남 불가지야람 영난고로복비니에 고명은 소이치지야람 이런데서 세상의 이치를부여야될것 같아요. 상류표인데 이태계의 상류표니까 태는 원래 윗사람 아들사람 마음이 서로 통하는 거랬죠. 하늘과 땅 천지 간에는 기운이 소통되는 거고 사람 간에는 마음이 서로 통한다는 거예요. 근데 상륙인데 상륙을 가만히 짚어보시면 이제 통화하는 거에 끝자락에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여적지 쌌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물고품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상륙은 성포구황이라 여기 황자가 해자황이라는 황이에요. 저기 제가 뒤에다 칠판에 그리는게 그, 검정색으로 그린 것이 성이라면 그 성을 쌓기 위해서 그 옆에 흙을 파서 성을 쌓는 거거든요. 흙을 파면서 그, 그판흙그 그 자리가 이제 물을 대가지고 적이 바로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곳이 해자예요, 해자. 근데 이성 자는 성이 성포구황이라. 원래 그, 땅을 파서 그 흙을 가지고 성을 쌌던 것인데, 성곽이 무너져서 다시 그, 이 성곽이 보구황이라, 해자로 들어갔다는 얘기 뭐예요? 성에 쌓였던 그 흙들이 무너져서 다시 파냈던 그 자리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쌓았던 공적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성보고항이라 이네 글자만 가지고도 야참 원이 좋겠다 그런 얘기에요 물용사코 이 사는 군사사자 무리사자에요 무리를 쓰지 말고 무리를 쓴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쓰지 말고 자읍고명이니 자 자자는 붙어자자에요 읍으로부터 읍은 자기 살고 있는 작은 단위의 동네예요. 읍으로부터 고명이니 명을 구해야 되니 정이라도 인하니라. 아무리 곧게 나간다 하더라도 이미 벌써 인색한 상황이 된다. 이 인이라는 것은 이, 이 사람이 이게 잘 나갈 때를 이렇게 불록 나가게 그리고 들어갔 이렇게 울록불록 그린다고 할 때. 잘 되다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시점 응? 복으로 가다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시점 그게 이제 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명을 고명을 하는 것이 이 인색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챙기고 잘 하려고 해도 이미 벌써 대세는 기울어가고 있다는 그런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굴 황토하야 그 해자에 있는 그 흙을 파서, 팔불자지요? 파서, 적, 누이, 성, 성이. 그 여러 겹, 여러 겹 쌓아서 성을 완성하는 것이, 마치 여, 치도, 정, 누이, 성태요. 치도, 그, 치세를 가기 위해서, 즉, 도를, 치도니까, 치세를 만들기 위한 돌을 정로 차곡차곡 쌓아서 태통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든 것과 같고 하루아침에 드는 게 없죠. 그 폐지 중에 이제 택괴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 장, 반어, 비례 장차 꽉 막힐 빗자인데 빗괴로 돌아가는 것을 기회복보건대 여성토 퇴비하야 그 성곽에 쌓여있던 흙들이 퇴비하야 퇴비는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거예요 무너지고 허물어져서 부반우황야라 어, 다시 그 해자로 흙들이 다 굴러 들어가는 상황과 똑같은 입장이다가지죠 이게 뭘까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이룩하기 위해서 공을 쌓았는데 그것이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상은 태지 종이원을 이제 상륙표니까 상의 단계는 택계의 마지막이거나 끝자락이거를 거기에 강한 사람도 아니고 음인 육이 왔네. 그죠? 육이 이 소인처럼 육이 소인으로서 그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 행장 필이라 가는 것이 장차 막히게 될 거다. 물 용사는 많은 사람들을 쓰지 말라는 것은 군기 소위 능 용기 중자는 임금이 능히 그 많은 사람들을 쓸수 있는 까닭은 상하 지정이 통이 심중이 아니다 윗 사람과 아랫 사람의 심정이 서로 통해서 심종 마음으로 복종할 때라야 자 우리 저 우리를 괴롭히는 적군을 무찔릅시다 이렇게 했을 때 그래요 그러십시다 마음으로 그 심종은 심복이나 같은 말이죠 심종을 할 때라야만 임금이 군사를 쓸수 있는 것이니 금 태지 장종에 이제 태 태통하는 세상이 장차 끝나려 하에 실태지도 아니 태통하는 도를 잃었으니 상하 지정이 불통해라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심정이 통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심이 이상한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지고 떠나가서 불종기상하니 그 윗사람을 마음으로 복종하지 아니하니 기가 용렬이요. 어찌 그 많은 백성들을 쓸수 있겠는가. 용지증단이니 그 그럴 때그 많은 사람들을 쓰게 되면 혼란하게될 것이니 중기 불가용이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미 쓰지 못하게 되었고 기자가 있으니까 이미 기자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방자기친근이 구명지하니 바야오로 그 친한 사람들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로 시작해서 고명제하니 고해지고 명령을 하니 벌써 많은 사람들의 민심은 잃었고 자기 측근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하는 입장이 됐단 말이죠. 수사소 고명제 특기정이라도 비록 가령 그 고명하는 것이 듣기 전그 바른 말을 한다 하더라도 바른 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기가수리니 역가수리니 또한 수린 부끄러울 숫자 인색할 인자 사실은 인색할 인자를 저는 조금 아쉽다라고 해석을 하고 싶어요. 또한 부끄럽기도 하고 아쉬움이 남게 될 거다. 읍은 소권이 읍이라는 것은 사는 곳이니 위 친근이니 그것은 친하고 가까이 있다는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을 말하니 대솔 고명은 필자 근시라 대체로 고명하는 것은 가까운 데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더라 범정흉 정인이 유의하니 무릇 정이라도 흉하다라고 표현한 자리가 있고요, 정이라도 인하다라고 한 자리가 있어요. 저기 보면 정흉, 정인이라고 그런 풀이가 있는데 두 가지 의리가 있다. 거기에는 그 유정고 수차즉 흉인자하고 하나는 이럴 때 정자는 고집스럽게 지켜나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굳고 게굳 고집스럽게 이것을 지켜나가게 된다면 흉민, 흉하게 되고 아쉬움이 남을 거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일 때도 있고 또 하나는 유수 득정이라도 역충민자하니 비록 어, 바른 도리를 얻었다 하더라도 또한 흉하고 아쉬움이 있을 거다라고 한 그런 풀이도 있는데 이 본문에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고명이니 정이라도 인한이라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차, 불, 은, 정흉이 여기 상류표 끝자락에 보면 은 어, 정흉이라고 말하지 않고 운 정림자는 정림이라고 말한 것은 장비의 방고명이 위가수리니요 장차 비색해지려는 때에 바야흐로 명을 내리는 것이 가수리니요 부끄럽고 아쉬움이 될 만한 것이고 비불류어고명냐라그 비색하게 되는 것이 고명을 하는 대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명령을 내리는 데부터 비색한 것이 된게 아니라 비색하게 되는 시점으로 벌써 이미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리 명령을 내리고 챙기려고 해도 인색하고 아쉽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52쪽 본의를 보세요. 태극이 비하니 이제 태통하는 세상이 극도에 달하니까 이제 막히는 세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 그것은 마치 저 흙을 파서 쌓았던 그 성자를 보면 옆에 흑토자가 되어 있잖아요. 토성인거지요. 그죠? 성이 다시 그 해자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 이죠 개정제 불가, 력쟁이요 그러니 점치는 사람한테 불가, 력쟁 아주 힘써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경계했고 단, 가, 자수니. 그때 처신하는 방법은 가, 자수. 스스로를 지켜나가는 것만이 가하니. 수, 득 기정이라도 비록 그 고듬을 얻었다 하더라도 여불면어술이냐라 아무리 곧게 자란다 하더라도 부끄럽고 아쉬운 데서 면할 수가 없더라 이거죠 거기 52쪽에 마지막 주 조시발주에 보시면 사활성보고황은 기명이 낫냐라그 토성이 무너져서 해자로 흙덩어리들이 불러들어가는 것은 그 명령이 혼란하기 때문이다 어지럽기 때문이다. 성도고 황인이 그 토성으로 쌌던 그 흙덩어리들이 해자로 다시 돌아가니 수기명진 아니라 비록 그 명령이 어지럽게 이런 명령 저런 명령 나온다 하더라도 불가지하라. 저는 풀이를 약간 달리하고 있어요. 명령이 혼란스럽게 나간다 하더라도 그칠 수가 없다라고 풀이를 한 거고 본의는 명난고로 명령하는 것이 어지럽기 때문에 복비니 빗괴로 돌아가는 거니 비색한대로 돌아가는 것이니 고명은 소위 치지하라 명을 구한다는 것은 치지 다스리려고 하는 데에서 출발하는 거다 그렇게 풀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택배가 끝났어요 택배가 끝나면, 바로 이어지는 게 이제 빗괴예요. 근데 이, 지역에는 큰 가닥이 있는데, 그, 지뢰복자 있잖아요. 복. 지뢰복. 그러니까 음력 10월계의 복, 복괴에서부터, 그, 음이 성행하다가, 양이 하나씩 하나씩 생기는 그런 큰 그림 옛날에 한번 보신 게 있고, 여기 택계와빗계가 바뀌는 것이 이제 잘 나가다가 막히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택계에서빗계로 넘어가는 것은 잘 되다가 안 되는 쪽으로 바뀌는 그런 시점이고 박복계인데 박괴에서 복계로 넘어갔으면 박은 순음월이잖아요. 음력시월이니까 완벽하게 세상이 아주 정말 더 이상 나빠질 수가 없는 상황에서 한 발짝 뛰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기가 박복지계예요 그래서 박복지제라고 하지요 그리고 태비지제 여기 두 가지가 큰 축이 돼요 거기 54쪽에 보시면 하나 보시면 하나 둘셋세 번째 줄부터 보시면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밑에서 네 번째 잡으면은입 설립자 있지요 입난, 입지난 할때 입난 그 다음에 다음 줄에 상이 세우기는 어렵고 잃어버리기는 쉬우며 그 밑에 가시면 국가는 또 흥난 일으키기는 어렵고 폐이다 이거죠 폐망하기는 쉽더라 이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주역은 군자를 위해서 쓰여진 글이라는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임난상의의 이치와 흥난폐의의 이치를 감안해서 음 아직, 아직 상하하기 전에 챙겨라 라는 얘기가 있고 아직 폐망하기 전에 미리 나라를 정비해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논리로 지옥을 보셔야 됩니다.